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늘부터 두부만 먹는 날이다. 아직도 몸에 배달 습관이 배어있다. 그냥 잡고 뜯으면 되는건데 포장 뜯는 버릇이 자동으로 나온다. 나만의 두부 맛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두부를 섭취했다. 두부는 한끼 500g 기준이다. 솔직히 첫날은 한개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두개 먹은적도 많다. 이건 다시 봐도 토할 것 같아 내가 두부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그거 하나 다이어트 탈모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살 빼려다 머리까지 빼버리면 답도 없다 탱 두부만 먹기에는 너무 질린다 이렇게 이거 가나 보면 햇빛 생각이 없다. 다 필요 없고 결국은 타바스코. 두부를 많이 먹으면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 너무 많이 먹으면 남성 여유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가슴이 커진다고? 사실 물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뭐든 적당히 먹는게 중요하다 일주일 정도 두부를 먹었더니 슬슬 똥이 안 나오기 시작했다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다시마도 같이 먹기 시작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1년내내 구하기가 쉽다. 진짜 타바스코 소스 없었으면 못했을거야. 성분표보면 이것도 거의 다이어트 식품이다. 2월 21일, 3월 10일, 약 17일 동안 두부만 먹고 10kg 감량. 운동으로 살뺀게 아니라서 근 손실로 인한 감량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운동을 시작할 시간이다. 아나무라